자 어제 관점은 어제 관점 정리하면 은딱 이걸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ABCD 패턴 봤었죠 어. 그래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은 어, B지점 상승 하나 그 다음에 B에서 C까지 가는 음봉 하나 크게 나왔지만 어쨌든 예, 조정파동으로 봤을 때이 어, C지점 9540불을 깨지 않는 한 어, 여기서 이제 다시 반등하는 파동을 어, 그려나갈 걸로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 근데 역시나 여지, 아직까지도 9,800불에 대한 저항 여기가 포인트죠. 9,800 넘느냐 못 넘느냐 여기가 포인트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 실제로 9,800을 넘는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네, 9,800 위에 있는 저항선이 한번더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피보나치 확장 비율을 통해서 그 9,860 어, 정도 되는 가격까지를 지금은 9,800 저항의 영역이랑 그래서 1.13 약적으로 9,800까지를 저항으로 봤을 때 반등 시작점 그리고 9,800까지 상승했을 때의 이 파동 A에서부터 9,800까지 갔을 때 파동 1로 했을 때 최대한 파동이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 1.14입니까 9,860에서 9,880까지 최대 9,880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2.B지점에서 저항 나온 이유는 그때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수렴 이후에 9,800 돌파가 관건이긴 한데 9,800을 돌파해야 만 10, 100불까지 갈수 있다고 라 말씀드렸는데 9,800 돌파에 대한 페이크가 있다. 그페이크가9860 정도로 그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게 이제 요 저항이죠. 그러니까 피보나치 확장 비율에 의한 저항에 대한 그 영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9 8 8 0까지를 확실하게 넘어서야 비로소 이 저항을 넘어섰다. 9,800에 대한 저항에 영향도에서 벗어난다.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9,880까지를 최대 저항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제 관점은 이거였습니다. 네, 어제, 관점. 어제 관점은 어제 관점 9,880까지 넘는 조건 하에 네, 봤었던 근거는 이거 네, D 지점까지 가서 1만 100불까지 가는 시나리오. 어제 봤었던 관점. 역시나 지금은 9,800에서 9,880까지의 어, 저항 다시 한번 저항의 영역을 또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는 관점에 좀 추가되게, 추가가 되추가된게첫 어, 번째 우상하고 향 있는 평행채널 평행채널 평행채널 1번 그리고 두 번째 다이아몬드 패턴 다이아몬드 패턴이라고 실제로 있는 패턴인데 잘 안, 보, 안 나오는 패턴입니다. 자, 평행 채널에서 지금 저점 높이는 폭, 고점 높이는 폭, 동일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평행 채널, 우 상향하고 있는 평행 채널에서 어,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폭이 동일하게 이어진다. 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좀, 결과로는, 결과로, 결과적으로는 좀 안좋게 보죠 네. 안좋게 보는게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그런식으로 떨어져서 어쨌든 상승을 주긴 하는데 반등을 주긴 하는데 어, 결과적으로는 어, 이 채널 이탈하는 관점으로 많이 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아몬드 패턴 보시면은 <웃음> 강한 상승파동 이후에 자이 가운데선을 기준으로 그 확산 확산형 채널이죠. 위랑 아래랑 벌어지는 확산. 그쵸? 자, 그 이후에, 요 기준점 5라고 할게요. 어, 5를 기준으로 여기는 수렴이 되는 겁니다. 수렴. 네. 뭐, 비추세라고 다고요 무추세입니다. 무추세. 네. 추세가 없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패턴은 지금은 어, 미친, 미친 추세. 그쵸? 미친 추세. 광보와 횡보가 이어지는 말 그대로 진짜 개난장판입니다 개난장판 개난장판의 극치가 만들어질 때 비로소 만들어지는 패턴이 다이아몬드 패턴입니다 정말 흔치 않아요 네. 다이아몬드 패턴 이거는 제가 뭐 만들어낸 패턴이 아니고요 원래 있는 패턴이에요 다이아몬드 패턴은 추세 전환형 패턴으로 구분이 됩니다 추세 전환형 패턴 그래서 다이아몬드 패턴이 나올 때에는 상승 추세 중에 다이아몬드 패턴이 나올 때는 별로 좋은 모습을 기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 우리가 봤었던 어, 일단 기본적으로 9640, 그 다음에 거의 시지점과 동일한 지점 9540, 이 자리가 만약에 깨진다라고 했을 때는 어, 여기 9500불, 어, 9500불 이 자리까지도 빠질 수 있다. 좀 하방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어, 높아 보이는데 큰 그림에서는, 큰 그림에서는 어쨌든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더라도 얘도 목표가라는 게 있잖아요. 하락에 대한 목표가가 있잖아요. 지금은 다이아몬드 패턴 그리고 평행 채널에 의해서 하방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지만 하방에 대한 타겟이 어디, 어디냐에 어디 따라서 좀 관점이 어제의 시나리오에 대한 관점이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하방에 대한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하방에 대한 압력이 좀 큽니다.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결국에는 여기가 기준입니다. 9,550 1 4 네. 자, 요 자리를 안 깬다라고 했을 때는 어제 관점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단기 하방이 라고 하더라도 단기 하방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렇게 가는 관점을 유지를 할 수가 있다는